아빠랑 단둘이 놀러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놀러갈 지역을 고르던 중 아빠가 북촌마을을 원해서 우린 가게 되었다. 정말 추운 날이었고 마을이 유독 추웠지만 오랜만에 나들이라 즐거웠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여행 한번 가자는 말에 모든 것을 알아보았었다. 그리고 떠난 부산 여행. 속초에 갔을 때도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여행도 잘 맞고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예상대로 친구와의 여행은 정말 너무 재밌었었다. 나의 여행 스타일을 확실하게 알게 된 여행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역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여행이기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고 그 시간을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2월의 계획도 세우고 엄청 쌓인 눈 구경도 했었다. 설날에 떡국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었었다. 자극증 시험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 밀어두었던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었다. 그리고 홈베이킹이라는 취미도 가지게 되었다. 소소한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다. 3월은 잇몸이 아파 치과를 방문했다가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2월에 준비했던 산업기사 시험을 보게 되었다. 한계 차이로 탈락을 해서 시험장에서 이마를 치며 나왔던 일이 있었다. 비오는 어느 날 대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던 날이 있었다. 서로의 근황도 물어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4월엔 내 생일이 있다. 올해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매년 쓸쓸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3일의 축하 기간이 생겼고 행복했었고 너무 고마웠었다.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게차의 정보를 알게 되어서 도전을 했었다. 지게차 필기시험을 얼떨결에 합격을 했었다. 본 여름이 오기 전에 혼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경주에 갔었다. 혼자 가는 여행이라서 설레면서도 긴장이 엄청 됐었다. 여행 내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먹는 걸잘 먹지도 못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계획이 너무 널널해서 앉아서 멍때리기도 했다. 게스트하우스에 적응도 필요하기도 했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들이었다. 실기시험을 위해 중장비 학원을 이틀 다니게 되었었다. 그리고 이수증도 얻었다. 시간이 흘러 시험 보는 곳에 시험 보기 전에 찾아가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비 오는 날 긴장을 하면서 시험을 보고 시원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한참 잘 지내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에 갔는데 다래끼라는 말을 듣고 바로 쬐고 왔다. 너무 아팠다. 하늘이 정말 예뻤던 7월 7월엔 쉬면서 최소한의 영어 공부도 하고 가끔 알바 면접도 보면서 지냈었다. 갓생!을 외치며 매일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했었다. 가장 뿌듯한 한 달이었다. 그리고 8월엔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여름을 만끽했었다. 친구도 나도 바람을 쐴겸 서울에 놀러 갔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마지막까지 잘 놀다 갔었다. 8월의 어느 날 이모집 디디와 하루를 보냈었다. 내가 살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넘어서 계속 보고 싶어 할 줄은 몰랐다. 깜찍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엄마와 기분 좋게 집에 와서 걷기 운동을 하고 흔들그네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었다. 보건증 발급 가능을 확인하고 바로 보건소에 달려가서 검사를 받고 왔었다. 사람이 없어서 바로 검사를 받고 평화롭게 돌아왔었다. 친구와 수원에 놀러가기도 하고 20년 지기 친구와도 만났었다. 알바 지원의 연속이란 조급해짐과 지겨움이 공존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배운 것들도 많고 반성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지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더 특별할 때가 있다. 그냥 고기 구워먹는 건데 고요한 분위기와 만나서 마음이 더 편했었던 날들이 있었다. 1년에 한번 정도 만나도 친구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좋았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 자고 간 추억도 생겼고 항상 만나는 셋은 또 만나서 술을 먹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온 추억도 생겼다. 슈퍼 면역자라고 여겼던 난 확진이 되어서 일주일을 격리를 했었다. 마지막 달까지 시간이 맞으면 자주 봤던 혜진이, 수지. 이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고 영원하자고 말하고 싶다. 중순쯤 엄마랑 아빠랑 제천 여행을 다녀왔었다. 언니는 데리고 갈수 없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던 여행이었다. 그래도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그건 좋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친구랑 수원에 다녀왔다. 친구랑 유명하다는 파스타집에 가서 봉골레와 옥수수 피자도 먹고 방아수르 정도 같이 가서 산책도 할겸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하프를 찾아가서 가토 쇼콜라도 먹고 엄청나게 수다를 떨었다. 연말에는 베이킹을 했었다. 베이킹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하는 편이다. 레몬 쿠키를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서 만들었었다. 그리고 연말에 있는 가족 몸에 들고 가기 위해 레몬 케이크를 만들었었다. 케이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케이크 틀도 구매하고 레몬과 휘핑크림도 구매했다. 베이킹을 하게 되면 손도 많이 가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어서 할 때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디저트들을 맛있게 먹어주는 얼굴들을 보면 힘이 나서 그 이유 하나로 계속하고 싶어진다. 전문적인 솜씨도 레시피를 전부 외우는 것도 아니지만 하다 보면 간단한 레시피는 외우게 되어서 뿌듯하기도 하다. 할 때마다 나도 더 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올해 초, 이상하게 올해는 뭔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었다. 하지만 올해가 다 지나고 나니까 뭔가 된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전부 잘 안되었었다. 마음을 내려놓았다가도 갑자기 한 도피성 결정에 이어서 모든 일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더잘 안되었었다. 나약한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 더 혼란스럽고 힘들었었다. 그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되돌릴 수 없는 2022년이 사라졌다. 어느 때보다 가장 안타깝고 스스로 답답하다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던 한 해였지만 조금은 단단한 마음으로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